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시계를 리뷰하는 푸현 아치입니다 그동안 했던 그 파일럿 디자인의 세이코 시계가 기계식이라서 코츠 모델이 없을까 검색을 하다가 어 찾게 된 모델을 리뷰하겠습니다 어 스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시계 이름은 세이코 어 플라이 마스터 S&D253입니다 n 그 케이스 사이즈는 어 용두 부분 제외하고 대략 40mm 그 다음에 어, 두께는 어, 10mm 정도입니다 이렇게 크로노 기능이 있는데도 10mm 정도면 조금 얇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러그 길이는 20mm고요 어, 러그투러그는 어, 46mm입니다 러그투러그가 46mm 정도면 조금 어, 작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 크리스탈이고요 어, 이 하드렉스 크리스탈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이코의 어떤 중저가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요 미네랄 글래스 보다 강도가 높고 어, 사파이어 글래스 보다는 조금 강도가 낮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무실 환경에서 이렇게 차면 은 어지간히 자서 기스, 어, 스크래치가 안 나는 어,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수는 10기압 방수입니다 어, 이 정도 방수력이면, 어, 샤워나 세수할 때 어떤 환경에서는 충분히 물의 침투를 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 모습을 보면 크로노 그래프가 있어서 조금 꽉차 보이는 느낌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6시 방향에 어, 두 개의 그 은색 핸즈와 동심원이 있는데, 음, 크로노그래프 기능 실행시 각각 분과 시를 측정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50, 15, 20 이게 크로노그래프 분을 측정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24, 6, 8, 10, 12요거는 크로노그래프 실행시에 시를 측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시 방향의 이 은색 핸즈는 이 크로노그래프 실행과 관련 없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그 동작하는 현재 시간의 어, 초를 나타냅니다. 지금 60초를 막 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 방향에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핸즈는 2 어, 0분의 1초를 측정하는 어, 크로노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크게 돌아가는 이 빨간색 핸즈 요거는 크로노 그래프 실행 시, 어, 초를 측정하는, 어, 1초를 측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크로노 그래프를 실행한 상태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멈추면은 동작이 멈춘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은 이렇게 8시 버튼을 누르면은 자, 여기 있는 요것들도 원래대로 12시 방향으로 딱 맞춰집니다. 어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핸즈를 보면 그 야광이 발려져 있는 약간 두툼한 모양의 일자 모양의 시침과 분침 핸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도 지금 1시, 2시, 4시, 8시, 10시, 11시 방향의 어, 바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에도 역시 야광이 어, 발려져 있습니다. 이 베젤 부분에는 여러 가지 오밀조밀한 이 숫자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를 혹은 뭐 슬라이드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뻑뻑해요. 의도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굉장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비행기 운행 시 비행 거리라든지, 어, 비행기의 속도, 뭐 운항할 때 필요한 어떤 기름의 양, 그런 걸 간단하게 아날로그 식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어, 제공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어, 사용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되네요. 어, 케이스와 브레이슬립 부분을 보겠습니다. 케이스 3시 방향에 이렇게 크라운이 있고요. 그 다음 크로노 기능을 할때 누르는 여기 2시와 4시 버튼이 있습니다 케이스 옆면과 브레이슬릿 옆면은 어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슬릿 윗부분은 전체적으로 어 무광입니다 버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중 버클 인데요 풀려면 여기 고정된 부분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버클 전체를 풀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2010년대 초반에 나온 모델인데 어... 세이코 커츠 시계는 저가 시계들의 경우 기계식보다 조금 마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푸시 밴드 버클이 아니라서 시계를 풀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 시계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풀고 그 다음 푸시 버튼이 있으면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통하고 튀어나오는 버클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음 불편함이 있네요 그 다음 미세 조종 칸은 이렇게 네칸이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7T92 세이코 무브고요 20분의 1초 크로노 그래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1시 방향의 버튼을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1시 방향의 버튼을 누르면 20분의 1초 스몰 초침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 중앙에 이 빨간 1초 대 초침도 시계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어, 크로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시 방향의 그두 개의 은색 핸즈는 1분이 지날 때 각각 한 칸이 움직이고, 1 시간이 지날 때한 칸이 움직입니다. 어, 크로노 그래프 측정을 중지하려면 이렇게 1시 방향의 버튼을 누르고, 다시 이 4시 방향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든 크로노 그래프 초침의 핸즈가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시각 조정을 하려면 크라운을 빼서 여기 있는 이 크라운 세시방의 크라운을 빼서 조정이 됩니다 이 시계의 특징 중 하나가 그 100m 방수인데요 스크류다운 크라운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사 돌리듯이 크라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크라운이라면 방수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크라운을 일단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크라운을 위로 돌리면 날짜가 조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라운을 이렇게 2단으로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분침이 움직이고 시침이 조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초침이 멈춰있는 핵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주변이 약간 밝긴 하지만 야광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야광이 빛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인덱스 부분보단 시침이나 분침에 있는 야광이 조금 더 강하게 지속된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정도의 야광밝기면 요 다이버 시계만큼의 강력한 어떤 야광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밤에 어두운 데서 볼 때는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야광밝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착용샷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손목이 16cm 인데 이 케이스 사이즈가 4 0 이라서 그렇게 커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대충 뭐 이런 느낌인데요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와서 자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그 손목이 작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40mm 정도의 어떤 크로노그래프 시계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계는 단점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시계입니다 우선 그 크로노그래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0mm 의사이즈 시계가 찾아오면 드물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은 두께의 시계가 또 찾다 오면은 또 드뭅니다. 그 크로노 그래프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0분의 1 /20 크로노 그래프 기능이 있고요 스크류 다운 용도도 있고 뭐 비슷한 다른 가격대 시계에는 없는 여러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 단점은 이게 버클이 푸시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눌러서 빼는게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시계를 풀때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이런 베, 이런 베젤의 슬라이드 룰이 요게 당연히 그 스크래치에 조금 취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크래치가 났을 때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계는 어떤 특별한 스크래치를 찾아볼 수 없겠지만 어 어쨌든 종합해보면 그 해외 동영상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모델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리뷰를 볼수 있는데 그만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모델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가격이 아마 궁금하실텐데요. 이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온라인 가격 기준으로 10만원대 한 중반 이안 넘는 가격에 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셔서 시청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구독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다양하고 즐거운 시계생활 하시길 바라며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